반갑습니다. 피터쌤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내 이름 아시죠? 라는 노래로 레슨을 해 보겠습니다. 토미 워커의 곡이고, 이 곡은 이장조입니다 샵이 4개나 있어요. 어, C에서 5도권으로 출발해서 하나, 둘, 셋, 네번 이동하죠. 그러면은 E가 되고 로 출발했을 때 샵은 네개가 필요합니다 기타로 치기에는 매우 좋은 조성 이에요 이 코드는 하지만 피아노에서 봤을 땐좀 꽤나 까다로운 조성 입니다 예 뭐가 많으니까요 네, 하지만 이 곡을 연습하는 것으로 이 조성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주요사 마음만으로 이, 되어 있는 곡들도 많은데 이 곡을 일부러 준비했습니다. 우선 코드를 보면 1도 화음인 E 코드, 4도 화음인 A 코드, 5도 화음인 B 코드. 그리고 부사음 화음, 2도 화음인 F# minor, 3도 화음 G# minor. 그리고 6도 화음인 C# minor. 네, 이렇게 있습니다. 이 곡에서는 뭐 차용 화음은 등장하지 않은데 음, 네. 마디에, 한 마디에 코드가 한두 개씩 정도는 들어가 있어요. 한번 보실게요. 우선, 1도로 출발하고요. 2도로 가고요. 다시 1도로 가는데, 내려가지 않고 베이스는 올라갑니다. 더 올라가서 4도까지 가죠. 그 다음 코드는 2코드인데, e 베이스는 B. 그리고, Bsus4, B7. 그리고 A에 B 이런식이에요 네, 한번 쳐볼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뭐 이런식입니다 베이스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죠 아예 밑에서 쳐도 될것 같아요 네, 첫번째 단에서는 반종지였다면 두번째 단에서는 있었죠 정종지로 끝납니다 그리고 후렴과 연결되기 위해서 빰빰 올라가는거죠 후렴은 4도 화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A 다음에 이번엔 내려가네요 1도 화음에 베이스 G 그리고 5도 화음 나왔다가 다시 1도 화음 지금 이두 마디가 그대로 반복됩니다 4도 1도 베이스 G 5도 화음 1도 화음 네. 그 다음 단에도 비슷하게 가요 4도 1도 베이스 G 그 다음에 5도 간 다음에 1도 갔었었는데 여기서 1도 가지 않고 6도로 갑니다 위종지 느낌이죠 그 다음에 4도 5도 1도 이런 코드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네요 노래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곡에서 1도 화음 4도 화음 5도 화음 당연히 나오고요 2도 화음 6도 화음도 나오네요 3도 화음만 안 나와요 3도 화음 대신에 1도 화음에 베이스 G샵 이걸 썼네요 이곡좀 특이한 게 1도 화음을 베이스 기본 1치로 쳤다가 G샵 이렇게 전위하기도 하고 이렇게 전위해도 하네요 네, 그게 참 매력이 있게 다가옵니다 네 처음에는 코드 집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어색하고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 장조를 처음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네 하지만 천천히 코드폼 숙지하시고 쳐보면서 익히시면 아, 4비드로 반주하시면서 노래하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레슨 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